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화산섬의 지진이 지하 마그마의 움직임과 연결되어서 도쿄에서 287km에서 100km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시조 카현에서 무감지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지진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결국 3월 2일부터 시작된 도쿄에서 남쪽으로 287km 떨어진 하치조지마 화산섬 근해의 규모 5.1과 4.4 그리고 3.9의 지진들을 시작으로 하여 3월 4일 토요일에는 도쿄에서 이번에는 100km 떨어져 있는 이즈제도의 화산섬인 이즈오시마 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시즈오카현에서는 무감 지진들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하였으며 하루 뒤인 3월 5일 일요일에는 수루가만에서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늘 3월 6일에는 시즈오카현의 수루가만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온 지역인 니즈마 코즈시마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 을 하였습니다. 3월 2일을 시작으로 하치조지마 에서 도쿄를 향하여 이즈오시마로 지진이 움직였으며 그후 시즈오 카현에서 무감지진이 발생하면서 수르가만까지 지진이 올라오면서 난카이 대지진 발생 경고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1707년 후지산이 폭발했을 때도 49일 전에 난카이 트로프에서 규모 8.6의 후에이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2023년 2월 6일 터키 시리아 대지진으로 인하여 후지산 주변의 지반의 변화 로 마그마가 분출되기 쉬운 상태 입니다. 만일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후지산 폭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용암류도 기존 예상보다 훨씬 멀리 흘러갈 것으로 추정되며 후지산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진 가나가와 현 가이세이마치의 경우 용암이 도달하기까지 5일이 걸리고 18일 뒤에는 지역 전체가 용암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또한 간토 남부지역은 화산재가 비처럼 쏟아지게 되며 신칸센과 고속도로는 물론 수도권 교통이 마비될 우려가 있으며 이외에도 후지산이 분화할 시 정전, 수도의 수질 악화, 화산재의 중량에 의한 건물 붕괴, 통신장애 물류정지, 생활물자 입수곤란 등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일 3월 7일은 보름달입니다. 한달 전인 지난달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에 터키 시리아에서는 규모 7.8과 7.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내일 하루 부리구리 지역의 지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